배우 김선호 버스가 등장해서 화제입니다. 최애돌 셀럽에서 실시한 2022년 올해 활약이 기대되는 호랑이띠 스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김선호 배우가 1위를 한 것에 대한 이벤트인데요. 이렇게 멋지게 김선호 버스가 등장했습니다. 김선호 버스는 1월 10일부터 1월 15일까지 6일간 운영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행됩니다. 버스노선은 솔트엔터테인먼트에서 출발해 성수역, 건대입구역, 삼성역, 강남역까지는 2호선 라인 쪽에 그리고 신사역 3호선을 지나 다시 솔트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운행한다고 합니다. 버스는 이 경로를 돌며 사람들에게 김선호 버스를 홍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호 버스 너무 멋지지 않나요? 김선호 팬들의 투표로 인해 이런 이벤트도 할수 있으니 김선호 팬님들 너무 대단하십니다. 최애돌 셀럽에서 감동적인 영상을 발견하여서 잠시 소개 드립니다. 이 글귀처럼 김선호 팬들은 지금도 김선호 배우와 고난과 행복을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보이고 있네요. 김선호 배우, 슬픈 열대 영화 촬영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고 영화 개봉하는 날 스크린에서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이슈 공감이었습니다.